진로잘 되는 거 맞아? 어우야 <목소리> 어우야 <목소리> 어우 좀 비켜봐봐 아 <웃음> 진짜 잘 되는지 모르겠다 광고에 속았어 광고에 이 밑자루가 개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샀는데 광고에 속았다 누워라! 개털 다 쓸어준다며! 이게! 아니, 궁지야! 엄마, 통, 털 좀! 털좀 빼자! 아지고장감 하... 아니라고, 이거. 아, 좋아! 야, 왜 이래? 아니, 니네 몸에서 나온 털을 조금만 청소 좀 하자. 저아 다시 가장 광고를 믿지 않겠다. 이거 광고 보면은 턱이 이렇게 하나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떨어지길래 그거 보고서는 샀는데 뭐야 뽕지만 좋아하고 뽕지만 뽕지만 입이죠. 다신 과장 광고를 믿지 않겠다. 망했다. 오늘의 쇼핑은.